친구, 나도 같은 생각 중이었어. 날세에는 직소리를 보내주었다. 어! <뱀이> 베리, 베리가 당했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퍼즐 맞추기. 당신 손등이 다 되기 전에. 친구, 나도 같은 생각 중이었어. 날세에는 직소리를 보내주었다. 승리했다. 갑시다. 아유. 히히 어서오시길 여행자들 여기서 사면 되겠죠? 아... 다크캔디 그거 아까 우리가 먹었던 거 아니야? 어? 호박카드 으스스한 검 이거 살까? 아니다 난 어차피 자비를 베푸는데 뭐하러 이걸 해야 사야... 그냥 캔디를 사는게 나아요 이거 사고 이거요? 다크버거 오케이 됐어요 어.. 파기되네 아이템 판매 어.. 빛나는 조각 좋아 이 아이템 주시게 설명서는 뭐지? 설명서 딱히 필요 없어 내가 그걸 가지고 싶겠나 그러네 무기 판매 가진게 하나도 없잖아 죄송해요 가진게 하나도 없잖아 돌아가기 들어가게. 대화 자신에 대해 내 이름은 시미라 쓰고 쇼미라고 읽는다네 그리고 여긴 내 자그만한 집이고 하하하하하 오랫동안 이상한건 낡은건 지, 지, 뭐야 잡동사니들다 몸에 살았어 물론 애착있는건 아니네 그냥 취미일 뿐이네 여기, 여기서 지내려면 시간 때우는 법을 배워야해 안그러면 다른 차들처럼 미쳐버려 라이트너 오래전 다크너들은 라이트너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삶을 보냈다는 게 우리에게 그 자들은 신과 같았지 우리의 수고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 삶의 목적을 내려준 자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모두 이 감옥 안에 갇혀버렸고 라이트너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분노와 왕은 팔을 높이 들어 우리를 버린 라이트너들을 가리키며 반드시 복수하기라고 소리쳤다니 물론 왕의 병사 중에도 나이트너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을 자가 있겠지만 백리의 하이 왕국 역사적으로 이 땅은 카드 성부터 동쪽 끝까지 왕 4명이서 다스렸다니 헌데 얼마 전 낯선 기사가 나타나 왕들 중세명을 가두어버렸어 남은 왕은 자기 괴상한 아들과 함께 권력을 쥐어잡았다니 여기가 이런 혼돈 겪은 것도 참 오랜만 설마 그 아닐까요 랜서 하하하 아니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어알 필요 없대요 우리는 전설의 용사 하하 그러니까 자네들이 생을 봉할 영어들이라 그 말인가 하해군앱 비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빛이든 어둠이든 나 같은 다크너의 미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게 시간을 만났음 다음에 보세요. 보고 싶으면. 하하하. 갈게요, 일단은. 일단 이거 세이브 해야 돼. 세이브 안 해가지고 저장 못 했거든요. 됐습니다 자, 뭐야, 이거. 야,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틀이 외롭게 놓여있다. 어째서인지 문틀 넘어가 안 보인다. 어째서인지. 어, 랜서다. 안녕. 어. 이런, 이런. 당대 녀석들이 가는데마다 맞닥뜨리군는서 소식이지롱! 아까 만나고 아, 얼마 안돼서 너희를 처지한 새로운 팀을 마련했다 말씀 이번에 보라 보라스 여자에도 나를 막을 수 없을거다 호호호! 박상락 준비를 잠깐 그만 그만해봐 호호호? 그게 뭐야 왜 그런 소리 냈는데 호호호? 사악한 웃음소리라고 엄청 무섭지? 꼬마 산타클로스 같구만 그러니까 내가 멋지게 웃는다고? 닥쳐 무서운 게 뭔지 알긴 해? 어... 음... 그... 그게... 모르겠지... 너같이 대담한 양아치를 보면 확 열받으니까 정신차려 너는 진짜 공포 공포가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얼굴 뜯어먹히면서도 끝까지 무서움이라는 걸 모르는 녀석이라고 아, 아닌데... 그래? 어, 멱살 잡혔어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오, 들었어 우선 첫 번째로 물어뜯기는 부분부터 시작하자 으아! 아, 그렇군 알겠어 고마워, 보라색 여자애 뭐? 고맙다고! 너 진짜 친절하구나 무서워지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사악한 웃음소리 내는 법도 야, 내 내가 음. 그럼 그럼 이제 박 I'm s a y 하라고 I'm saying, I'm s a y i 나와 I'm saying, I'm saying, I'm 얘들걔개들이네 찍소리, 친구 대기. 어, 얘는, 이렇게, 손가락을 다 들이지 않데 친구, 나도 같은 생각 중이었어. 라이스에 있는, 찍소리를 보내주었다. 어 베리, 베리가 당했다!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퍼즐 맞추기. 친구 나도 같은 생각 중이었어 날씨에는 짓소리를 보내주었다 승리했다 갑시다 아유. 어? 아유. 크레스 이것 좀봐또 퍼즐이야 아좀 안내판을 읽어보자 어, 응? 누가 안내판을 망쳐놨어? 어린소은 벌레들이여 답은 절대 찾지 못하리라 착! 라고 적혔어안내문을 망치다니 규칙 위반이잖아 그리고 또 출신 규칙은 내가 만든다네. 알케스 이라고 적혔어. 음. 싸움 아니요 이거 싸움하면 안 돼, 원래. 잡이야. 언더테일처럼 자비를 해야 돼. 뭐 그렇다면야. 그냥 철창을 넘어가 넘어가면 안 되냐? 음, 그랬다가 깨뚫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 좋네. 난 넘어가 볼 테니 너희 너희는 퍼즐이나 풀어. 응, 음, 힘내 크리스. 어? 밟아야지! 그러면 이게 상자잖아 밀면 돼 어. 됐어! 잘했어! 크리스! 진전이 있는 거 같아 있잖아 크리스! 가도고 싶으면 가도버려다 음. 괜찮으니까 미쳤니? 됐어 우와, 해냈구나, 크리스. 잘했어. 응. 제기 무질렀는데. 뭐, 질렀는데. 응, 응. 우와, 됐어? 가자, 꼬맹이들. 아니, 먼저 가네? 잘했어, 크리스. 너도 먼저 가니? 가자. 어, 여기 가면 좋을거것 같은 기분인데. 여기 구멍이라도! 빼렁이네, 빼렁이네. 하지만 난, 뚫고 난다 아래층부터 카드성의 방 순서 물론 안가봤으면 안가봤다면 물 것이야 뭐지? 뭐지? 거기부터 가봐야나? 이거 뭐죠? 여기부터 가봐야 돼요 아 이제 알았어 뭐지? 잠시만요 다시 보자 빛을 밟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아 빛을 밟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도 되죠? 예 네. 가자 뭐야? 뭐야? 뭐야? 이제 뭐야? 어어어? 오오! 깜짝아 맨 자장가, 라이센는 부드럽게 감미로운 자장가를 불렀다 폼에 잠에 빠졌다, 수지는 잠에 빠졌다, 적절히 지쳤다 뭐야! 넌왜 잠들어? 왓! 어이거 없네 잠이 못 부르나? 못 부르네 굳지 자는 동안에 우리가 좀 하고있자 됐어 애는 왜 잠드는거야? 헛헛 애든 밟으면 상관없구나 내가 상관있어 응? 랜서? 하하하하 <웃음> 그레이트 보드를 지나기 시작했군 우리의 성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지 음... 놀라워 자, 안타깝지만 더이상은 지나갈 수 없다 내 부하들이 너희들 너희를 피떡으로 만들어줄테니까 엄청 많은 피가 여기저기 막 튀고 엄청 지그러울거야 뭐야 뭐야 저거 거기 보라 쓴 여자애 이건 좀 무서웠어?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네가 무서운걸 진짜 잘하니까 나도 너처럼 무서워지고 싶어 나처럼 되고 싶다고? 응 어이가 없네 그래도 웃음소리를 바꾼 건 아주 나쁘지 않았어 피떡을 만들다는 것도 제법 괜찮았고 양동이는 또 뭔데? 피 담을 때 쓰려고 아 그게 나 여기 어지르면 안되거든 어쨌건 피드백 고마워 진짜 무서워진 기분인걸? 응 그래 잘 됐네 하하. <웃음> 그래서 하려던 습격은? 아맞다 너무 기대돼서 애들 데려오는 걸 잊어먹었어 하지만 다음번에는 바로 너희들의 재산날이 맞다! 나 계속 너희들 강대놈들이라고 불렀었는데 너희 일행이 무슨 과, 공식 명칭 같은 거 있어? 그렇지 크리스 이름을 생각해보자 갑자기? 재밌다. 아니 하지 말자 그럼 결정된거네 다들 이름을 써서 이 통에 넣어봐 아니 뭐, 뭔 소리야 이게 좋아 모두 넣었지? 사랑이 지가 선택해 아까부터 아무 신경 안쓰는거 같으니까 당신은렌서라고 랜서라... 적힌 종이를 집었다 종이를 펼쳐봤다 안에도렌서라고적혔다 와우 이건 누가 썼대 완전 괜찮은데? 잠깐! 왜 니가 우리 이름을 정하는거야? 뭐? 아니야 크리스가 정했지 그래, 누가 썼든 무슨 상관이야. 어찌됐든, 다음에 랜서의 재산날이 될 것이다. 이, 이름은 좀 그렇다. 음, 알겠다. 간단히 랜서 팬클럽이라고 부르자. 누구 마음대로. 어? 다음에 보자, 권 랜서들. 진짜 어이가 없네. 저장합시다. 랜서의 팬클럽의 우 와! 갑시다. 오, 깜짝, 어, 와, 넌, 와 넌.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이씨. 이씨, 좀, 헷갈린다. 아, 내 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안녕하신가 친구 폰맨이 무섭긴 해도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 뿐이야 이 보드에서 지도자가 따로 있었어 그때 정말 평, 화로웠지 지금은 그 지도, 지도자마저 왕의 하인이 되었지만 음. 두려워마에게 우린 단순한 폰맨들과 달라서 행동과 권리를 갖고 있으니 나 미스터 소사이언티는 지식인으로서 포, 포쿤에게 무릎을 꿇을 순 없다네 명령하면 꿀캐지만 알다시피 무섭지 않게. 안나, 안나, 어이씨, 안나로 봤나, 안키로 봤나. 호우, 호우, 호우, 호 이거, 이거. 랜서 펭그룹 아니신가? 다들 돌아갈 수 있을 때가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랜서, 이번또 뭐야? 호우, 호우, 호우. 에, 왜또 웃음이 바뀌었어? 경고하는 것 뿐이야. 이 앞에 엄청나게 위험한게 있거든 허허허 지금 진짜 콜란해 너무 무서워서 집에 못가는 중이지롱 대, 대체 뭔데? 아, 안녕 꼬마야 저거? 저게 무서 뭐, 저게 무섭다고? 우와, 보라색이야 난안 무서워? 내가 왜 저게 뭘한다고 어, 그게 보통은 뭐야 마리오? 워! 뭐야 저탈이나 더러 사람을 밟아 죽여 뭔가 온다 어.. 이거 자비를 해야죠? 당신은 K라운드 수지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야이 미칭 오, 오오오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쒸 깜짝아, 씨. 이걸 피하는 건난좀 대단한데? 당신과 라세인 인사하고 했다. K라운드 인사를 답했다. 왕관이 흘러내렸다. 아,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어, 크리스. 저 왕관을 벗기기만 하면 평소에 작은 친구를 되돌릴 수 있을 거야. 수지야, 우리랑 같이 인사하자. 아니, 그런 왕관쯤이야. 이 자식을 때려눕히면 벗겨질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다시 합시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건 또 어이씨 왕관 8 0 오케이 됐다 흘러내렸어 자아짐 쩨구르르르르르 예상 바뀌다 승리했다 해냈나? 와우 너희 강대들 영웅은 영웅이네 내 인생이 2 0분을 구해졌어 그래 그래 내가 좀 하지 음 수지야 니네 노고를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겠지만 너 도움이 안됐어 공격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 처음부터 친절하게 행동했더라면 싸움을 필요할 수도 있었을 거야. 뭐? 진심이야? 그놈이 얼마나 살벌하게 날뛰었는데 그 자식을 막을 수 있는 게내 도끼뿐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도 병상들을 위협했잖아. 그놈들은 적이었잖아. 당연히 그래야지. 옳소! 그보다 전에는 죄 없는 요리사에 케이크를 먹어 치웠잖아. 케이크도 적이라고. 케이크도 좋기에요. 아, 아, 수지야, 좋든 싫든 넌 영웅이야. 평화로운 미래를 펼칠 힘을 가졌어. 영웅다운 행동을 기대하면 안 될까? 그래, 그렇게 말 말하는 거 보니 내가 좀 영웅 도를 수 잠은 했나봐. 좋아, 라이세이, 네 말이 맞아. 내 방식 방식을 바꿀게. 이제부터 그런 한심한 영웅이 안 되지 않겠어. 그냥 악당이나 해야지 저 배신자 새끼 저 정말? 내 편이 서겠다는 거야? 그래 솔직히 이게 훨씬 쉬워 보인다 수지야 그건 조용히 해 치약머리 수지는 이제 내 편이야 응, 응. 치약머리 <웃음> 하하 맞아 치약머리 같이 이니셜 새긴 가죽새끼또 만들어 입어야지 그렇지 밤새 파티도 하면서 진실 깨도 해야지 음 그렇지 아무튼 이제 헤어지자고 하하 <웃음> 어차피 사람 난지도 못하겠지만 어이가 없네